지금 선불교 그 스님들이요 환상에 빠져있는 이유가 요거 버리고 요것도 버리고 육바라밀 안 닦아요 단전호흡도 안 해요 상기병 치료하는 정도로나 해요 자 뭐를 해요 기본적으로 뭐만 해요 화두 해가지고 참나 깨치겠다는데 절대 육바라밀 진리까지 모릅니다 육바라밀 진리를요 어 직관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정확히 분석까지 해서 아는 거는 뭘 알아요 아공복공만 알아요 화두 깨쳐서는. 구공은 아직 몰라요. 일주보살의 견성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산에 선불교 수행자들이 사실은 견성도 힘들어요. 견성도 몇명안 되는데 그 견성 얻었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법공 정도는 알아요. 일체가 공하다, 일체 참나작용이다. 선악이 본래 없다, 선악도 다 참나작용이다. 선악 구분도 잘 못하는 도인들이 나와요, 견성에 가지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참나는 늘 현존해요. 와 이거 대단하다. 성철스님이 도 얻어가지고 정해가 원명해지고 내외, 내외가 내외 투철이 밝아지면 화두 터지면 그거 되거든요. 그거 되면 부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시비지다. 시비단이다. 그럼 뭐 이거? 궁극의 부처죠. 화두 터지면 궁극의 부처다. 왜? 도라는 거는 밝은 거다. 안팎으로 투철이 밝으면 도다. 그게 일주의 보살이에요. 일주의 보살. 경전을 잘못 읽으셔가지고, 일주를 12지로 읽으니까 다 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일주되는 공부를 하고, 바라는 건 12지를 바라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끼리 막혀버린, 거. 다들 헤매기 시작. 예전에 평생을 성철스님 수행법으로 수행하신 분이 안 됐어요. 이먹고 뭐다 해서 안 됐는데. 충격받은 게, 제강의 됐다, 이름 모르시죠? 몰라 했다, 터 터진 거예요. 본인이 놀라셨죠?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알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절까지 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지. 감사하면서 속상하다고. 저랑 얘기를 나누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속상하다. 얘기를 나누다가 제 말이 다 자명한 거예요. 자기도 해봤으니까 알고 이제. 그런데 그게 속상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거기다 바쳤다는 게 속상하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터진 뒤에도. 아니 터진 그 화두 터지에서 안팎으로 밝은 극그 경지를 붙여다 해버렸으니 이제 그 다음 길을 못못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잡는 겁니다. 극그 경지 가기도 어려운데 간 사람은 다음 길을 또갈 수도 없어요. 내가 붙였는데 어디다 물어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붙였는데 단조로 부해야 된다고. 이것도 이상하고 내가 붙였는데 양심 노트를 쓰라고 일기를 쓰라고 나더러 그러면 그것도 부처스럽지 못하잖아요. 12, 12지 붙처면 전지전능입니다. 화음경에 나오면. 화암경에 나온 십지 부처만 돼도 전지전능이에요. 십이지는 더 전지전능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성철스님 순수한 경지가 그 제자분이 한 말이에요. 말년에 병원 가셔서 뭐라고 하셨냐. 아 지금도 있다. 그게 일주보살이에요. 그 경지가. 아시겠어요? 지금도 있는 경지.